네. 7월 인천시교육청 2021년도 화학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뭐, 쉽죠? 음, 그러니까 pH가 크게 변하지 않은 용액 뭐 있어요? 완충용액이죠. 뭐. 표준용액이라는 건 농도가 일정한 용액. 지금 이제 농도가 일정한, 우리가 알고 있는,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을 얘기하는 거고, 과포화는 뭐, 너무 많이 녹인 거. 포화는 딱 적당히 녹인 거. 불포화는 덜 녹인 거니까. 답은 1번. 그렇지 두 번째 거 알루미늄은 금속이고 CO2는 분자고 다음에 C는 흑연이니까 어, 이게 CO2잖아. 그렇지? 이게 CO2 모양이고. 근데 가, 나는 공유결합물질이래. 금속은 금속결합하니까 애가 다가 되죠. 다. 그다음에 나하고 나는 전기전도성. 흑연은 고체에서 전기전도성이 있잖아. 그러면 이게 나. 그러면 이제 애가 가가 되는 거니까 가, 나, 다, 다 찾았고 흑연은 배우는지 알지 모르겠지만 층상구조 이루고 있죠, 층상구조. 따라서 애가 흑연이 되는 거고요. 그럼 애가 알루미늄이에요. 한 면에 한가운데 있으니까 면심이 빵이지. 체심이 아니고. 가는 CO2 다 맞고. 나는 원자 결정이다. 나 흑연. 원자 결정이죠. 그렇지? 응. 하여튼 공유 결정 또는 원자 결정.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 됩니다. 됐죠? 다음. 세 번째 건 <웃음> 반가운 거. 세미님 총매 쪽을 좀 했었거든. 어쨌든 간에. 이제 고체 촉매죠. 그 표면에 흡착돼 가지고 A 하나 B 하나 반응해서 C 하나 만들어지는 거니까 A 하나 B 하나 C 하나 만들어진다가 맞고요. 그다음에 촉매의 특징이 뭐가 있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 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금속 M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A보다 좀더 높아져 버리겠지 뭐. 그렇지? 이거. 그래서 맞고요. 이제 키워 근데 기질 특이성은 생명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질 특이성이라는 건이 녀석의 특이한 뭐 형태를 나타내느냐인데 고체 촉매 같은 경우는 이건 교과 과정 밖에 이요 교과서 내에서만 우리가 봤으니까 기질 특이성은 그냥 생명적 효소라든지 뭐그 생체 촉매 어? 써줘야지 생체 촉매에서는 우리가 쓰는 말이고 이 화학 반응에 서는 무기 촉매에서는 이 용어를 쓰진 않아요 무기 촉매에서는 촉매 총매 형태가 중요한 겁니다 촉매의 형태. 뭐그까지는 몰라도 돼요. 예. 하여튼 이거는 생명 쪽에서 쓰는 거다. 그렇게 해놓으시면 기억은 땡. 왜 저딴 걸 물어보고 있지? 다음 갑니다. 다음에 탐구 활동인데 분자 간의 힘입니다. 분자량이 비슷한 분자 O2. 그러니까 O2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CH3OH가 있고 그다음에 NO 이렇게 돼 있죠. 분산력은 전부 다 골고루 작용하는 거고, 애는 극성분자니까 쌍극자 힘이 작용하고, 애도 극성이니까 쌍극자는 있죠. 그런데 OH 있으니까 훨씬 더 강한 수소결합이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 뭐. 그래서 분자량 따져봐도 C9이나 무게 별로 차이 없잖아. O는 같은 거고. 그런데 애가 수소 4개 붙었으니까 애가 좀더 무겁겠다, 느낌이. 그럼 분산력은 비슷한데 수소결합 작용하니까 애가 1등이지 뭐. 애는 2등일 거고, 애가 3등이죠. 그렇지? 분자랑 비슷하잖아요. N이나 O나. 자, 그래서 O2가 마이너스 183. 분산력하고 극성 분자임이 있으니까 A가 NO. A는 그러면 N은 메탄올 CH3OH가 되죠. 그래서 기억, A는 n 다가 맞고요. 다음에 끓는 점이 더 높아지니까 A보다도 높아. 수족결 합니까 하 이것도 맞고. 다음에 B가 이 녀석이에요. 분자 사이에 억 분자 사이에 적용하는 거 산소는 분산력밖에 없거든. 분산력은 모든 분자에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에도 적용하는 건 맞죠. 그죠 예. 답은 기니디가 다 맞네. 다음. 어, 5번. 어, 피부에는 기체 해석하는 거잖아요. 기체 해석. 어, 그러면 기체에서 몰수라는 건 PV 나누기 T인데 부, 부피고 뭐가 다안 나왔네요. 아, V1, v 도 구해야 되는구나. 그럼 이 식보다 부피식이 좀더 좋겠다. 어쨌든 간에 여기 보세요. 전체 압력이 1기압이면 두개 합쳐서 압력이거든. 그래서 애도 합쳐서 1기압인 거야. 그러면 합쳐서 1몰이니까 a 가 0.8기압, 애는 0.2기압 쓰면 되는 거고 그럼 애도 두개 합쳐서 1기압인 건데 징기압력이 0 0 4나왔어 그럼 B의 압력이 0.04면 합쳐서 1기압 나오려면 A는 0.96돼야 되거든 그런데 이걸 우리가 부분압력이라도 부를 수 있잖아 같은 공간 내에 있었을 때 기체들의 부분압력비는 그런 몰수비. 같은 공간이면 부피 같고 온도도 같잖아요 그럼 압력비가 바로 몰수비거든. 따라서 이두 개의 몰수비가 0.04대 0.96이니까 너 1이라고 치면 너는 0, 24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몰수비가 24대 1인 거야. 그런데 이 과정에서 B의 증기압력 나왔고 B가 액체돼버렸잖아그 얘기는 A의 개수는 같거든. 오케이? 야, 그러면 실제는 24가 아니고 0.8이니까 몇배 차이 나니? 3 8의 24. 30배 차이 나네. 그러면 여기에 실제 몰수는 전부 다 30분의 1배 해주면 돼. 여기까지만 요두 개하고 뽑아내시면 끝나는 거야. 문제 갑니다. 기억. A의 부분 압력은 나가 가에서 1.2배냐. 기억부터 비례 관계로 풀게요. 이 식은 보기가 좀 흉하겠다. PV는 NRT로 그냥 갈게. 그러면 A의 부분 압력, 압력이 몇배 되는지 따지자고요. 가보다 나가 몇 배냐. 자, 그러면 부분 압력. 와 그런데 이식 가지고 풀긴 어렵겠다. 왜냐하면 부피까지 계산해 줘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부분 압력은 부분 압력 음, A죠? 전체 압력에 몰 분율 해주면 되겠네. 몰 분율. 왜냐하면 전체 압력은 일로 갔거든. 이식을 쓰도록 하자고. 그럼 부분 압력 비는 몰 분율의 비니까 몰 분율이 몇배 되는지만 따져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가에서 몰 분율은 식은 어, 이런. 여기 다 써놓고 몇 배인지 하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실제 문제 풀 때에는 요 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 분의 나고 하는 거잖아. 오케이? 자, 맞죠? 그럼 나에서 몰 분율 그대로 쓰시고 얼마예요? 25분의 24 A는 그리고 가몰 분율은 뒤집은 다음에 곱해주면 된다는 거니까 나눗셈 그럼 가몰 분율은 얼마야? 10분의 8 10분의 8이니까 5분의 4죠. 5분의 4를 뒤집어서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4, 6에 24, 5니까 5분의 6 나오잖아. 그래서 1.2배가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요거 좀 알아두면 좀 편해요. 아니 편하긴 그게 그겁니다. 근데 이제 가끔 몇몇 친구 오면 여기서 또 써주고 여기 써준 다음에 또한번더 계산하니까. 다음에 니은, V2 계산. 요걸로 가죠. 부피는 압력분의 NT. 근데 압력이 같으니까 NT로 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치? 얘도 마찬가지야. V1, V2 계산하는 게 아니고 요 말의 의미는 V1분의 V2가 3분의 2냐? 이것만 내가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따라서 1보다 2가 몇 배인지만 따져주면 되지. 그럼 부피가 몇 배인지 따지려면 몰수가 몇 배인지 온도가 몇 배인지만 따져주면 되거든? 그럼 몰수는 몇 배니? 왼쪽은 1몰이야. 1분의 2 1몰. 그럼 이 녀석의 몰수만 따지면 되겠네. 그럼 이 녀석 몰수는 얼마야? 25. 근데 실제는 25가 아니거든. 전부 다 30으로 나눠줘야 되거든. 따라서 몰수는 30분의 25몰. 1몰이 30분의 25몰 된 거죠. 따라서 30분의 25배 구했고 온도는 여긴 T인데 이거는 3분의 2T니까 곱하기 온도는 3분의 2배 됐어요. 하시면 끝나는 거죠. 5, 5, 25, 5, 6에 30 어, 2, 2, 2, 3은 6 해서 9분의 5 나와야 되겠네. 그래서 3분의 2니까 틀린 거고. 에? 다음에 이귿 나에서 B의 양 이거 하면 되죠. 이거 1몰 아니야. 30분의 1 시켜줘야 돼. 따라서 30분의 1몰이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티고 됩니다. 대체 다음 넘어가요. 어? 가설 찾는 건데 음, 온도가 다른 물 100g이 들어있는 세 개의 비커에다가 똑같은 양의 발포정을 넣고 반응이 완결될 때까지 뭐 비가역 반응 아니니까 반응 다 끝날 때까지죠. 다 반응해서 사라질 때까지. 그래서 걸린 시간을 측정을 했대요. 그러면 같은 양을 넣었기 때문에, 동일한 발버전 같은 양 넣었기 때문에 생성물의 양은 어떻게 했어? 같은 거지. 완전히 다 반응해서 끝날 때까지 기다려 준 거니까. 근데 걸린 시간이 얘가 제일 조금 걸렸어. 빠르다, 이거죠. 애는 느린 거고. 오케이? 그리고, 와, 온도가 높을수록 더 빨라졌네? 아, 이거 온도가 높을수록 속도가 빨라지는구나. 뭐, 당연한 거지, 뭐, 기억은. 다음에 니은 발생한 CO2의 총량은 뭐 같지? 다음에 초기 반응 속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잖아요. 따라서 T1이 아니고 T3가 제일 빠른 거죠. T3. 그렇지? 계속 맞는 거 기억하나지? 그냥 일반적으로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 그렇죠? 참고로 여러분 그 평형 상수하고 반응 속도 상수 있는데 그 나온 김에 시간 합시다. 어, 이뭐 반응이 한두개 있다 칠까요? 1번 반응, 1번 반응, 쥬이, A란 반응, 다음에 B란 반응, 동일한 반응인데 조건이 다르다 치자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 시간에 따른 생성물이라 할까요?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속도고요. 평형일 때 양, 요게 평형 상수예요. 따라서 B는 이 녀석보다 속도는 느릴지언정 생성물은 훨씬 더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보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평형이 아니고 비가역 반응이잖아요. 무조건 최종값은 어떻게 되지? 같아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느릴지언정, 오케이? 속도가 빠르고 느릴지연정 최종 생성물은 같은 거죠. 뭐.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니 내가 지금. 야, 넘어가요. 에? 다음. 어, 온도는 T입니다. 부피는 1리터 나왔죠? 그리고 이거, 아이고, 이 문제인가? 어, 너무 잘못 받구나 아, 어, 7번이구나. 쏘리. 엔탈피, 헬세의 법칙 이용하는 거. 어, 할게요. 에이? 생성열 구하래요. 화살표 오른쪽에 있어야죠. 그리고 반응물은, 그렇지. 원소가 있어야 되는데 원소가 아니잖아. 따라서 B만 쓰면 절대로 생성열이 아니죠. 왜? CO 때문에. 다음에 2번. 위 2식 가지고 이걸 맞추라는 거거든. 그럼 첫 번째, CH4. 찾아. 여기밖에 없잖아. 이식 무조건 써야 되겠네. 왜냐면 여기 여기도 식 써봐야 CH4가 안 나오니까. 따라서 A 쓰는데 화살표 왼쪽에 재는 개수가 1이고 N은 2니까 그렇지. A를 두 배에서 더하면 되죠. 여기다 쓸게요. 그래서 이 a 더하기 해놓으시고. 다음에 두 번째 A 찾아야죠. A. 여기 여기는 이물질이 없잖아요. 여기밖에 없잖아. 따라서 두 번째 씩 무조건 써야 되겠네. 똑같이 화살표 오른쪽에 있으니까 더하시고 쟤는 개수가 1인데 N은 2니까 2 e 곱해서 더하면 되지. 오케이?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 내가 이걸 했는데 산소 찾아야 되거든. 근데이두 식에는 죽어도 산소가 없어. 산소 있는 걸 N은 C 가지고 찾으란 거야. 그럼 C식이 뭐냐? 이게 익숙해지면 머릿속에 있는 거고 익숙해지지 않으면 한번 써봐요. 이렇게. 2분의 1, O2 해서 H2O 만드는 요게 C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바로 요 산소거든. D 말고 C로 쳐. 이게 C 가지고 찾아라 이거지. 물론 네 번째에도 산소는 있을 거야. 오케이?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한번 C 맞나 안 맞나 찾아보면, 이거 2분의 1, O2인데 난 1, O2 원하잖아. 그럼 E 곱해서 더하면 되겠지. 이 e, C. 됐죠? 그러고 나서 필요, 마지막, 시간이 남으면 검산. 필요 없는 게 지워지는지.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이 지워져야 됩니다. 따라서 어, 여기 h 2 어, 지워지죠,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S스 지워지죠, 그렇지? 그러면 H2가 지워지느냐?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 슥, 슥, 슥 지워지죠. 그럼 나머지 다 맞잖아요. 그래서 니가 시간 없으면 대충 맞는 것같아 점프하시는 거예요. 아, 이 문제는 그거구나. 네 번째 거 넣어 놔 가지고 시간이고 뒤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헷갈리게 물어본 거야. 야, 이게 없었으면 그냥 무조건 맞을 거야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다음에 뒤급갑니다 H2O 1몰이 분해돼서 야, H2O 1몰이 분해돼서 H2하고 O2 만드는 거. 이거 반대로 그리면 이게 바로 뭐야? H2O의 생성열이잖아. 따라서 H2O 생성열 C가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뒤액 음, 아, 저 기체 죠 미안합니다. 기체 만드는 게 C거든요, 마이너스 C. 아, 그냥 C죠, C. 그러면 다시 이거를 기체, 수증기를 H2와 O2로 만드는 게 C가 되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디귿 보기는 액체에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 기체보다 액체가 에너지가 더 낮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만드는 게 이게 디귿 질문인 겁니다. 따라서 이 빨간색 에너지는 여기 이어기 C에 있는 에너지보다 절대값으로 치면 더 크냐 작냐. 크다가 맞지. 기억은 틀렸고. 리은, 디그이 맞네. 됐지? 예, 그래서 이렇게 방향 잡아서 대충 하시면 돼. 다음 갑니다. 8번 평영상수 나왔네요. 오, 부피는 1리터고 온도는 일정하죠. 거기에서 이게 별표가 누군지 삼각형이 누군지 따져줘야 되는데 이 모양 하나가 1몰인지 2몰인지 뭐 0.1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첫 번째 가에서 반응지수가 k 2라는 건 A보다 크잖아요. 그치? 그럼 그 K보다 크니까 줄여야 되지. 따라서 역반응이 우세. 역반응 우세를 했더니 역반응 우세하게 되면 A가 많아져야 되거든. 그런데 별표는 네개에서세개로 줄었어. 따라서 이 별표가 B가 되는 거네. 그럼 이 삼각형이 a가 되는 거고 그냥 4라고 쓸게요, 제가. 그쵸? 그러면 그 여기에서 3, 어, 2a가 여기는 4b거든. 그러면 a의 몰수 변화와 b의 몰수 변화비가 개수니까 a가 2개 변했을 때 b가 1개 변했거든. 그러면 small a는 2고 small b는 1이다 하고 떨어지죠. 이제 k값을 쓸수 있죠. 기억. 그래서 small a 대 b는 2대 1이다. 맞고요. 다음에 한 개가 별이 얼마인지 맞추라는 건데 이걸로 맞추라는 뜻이에요. 자 봐요. 8분의 3. K는 몰수로 따지면 A 몰수의 제곱, B 몰수의 1승 곱하기 부피인 거잖아. 그럼 그대로 대입할 거야. 그래서 8분의 3은 자 평형일 때 A는 4, 4, 4, 16, B는 3, 3인데 3 곱하기 부피거든. 그럼 이게 8분의 3 되려면 2 돼야 되는 거거든. 아, A가 4몰이라면 2리터 돼야 돼. 근데이 새끼는 1리터라네 그럼 딱 반하면 되는 거지 뭐. 너 2몰이야. 너 1.5몰이고. 따라서 아내 이게 하나가 1몰인 줄 알았더니 하나가 1몰이 아니고 0.5몰이었네. 딱 절반이니까. 그래서 0.5몰에 해당한다가 맞죠. 둘다 맞죠, 이건. 또는 뭐 4N 3N 넣고 N이 얼마인지 계산해줘도 괜찮아. 그냥 편한 걸로 하세요. 어? 다음에 디귿 갑니다. 디귿 나에서 A, B를 각각 1몰씩 첨가하면 1몰 첨가면 하 얼마 되지? 3몰 되고 1몰 첨가하면 2.5몰 되죠. 그러면 정반응 우세냐 역반응 우세냐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걸 집어넣고 평형상수에서 A값보다 크냐 작냐 하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고. 여기 봐봐. a 값 b 부피는 변함이 없잖아. 그러면 이 녀석이 두배가 됐다 치면 K값이 안 맞잖아. K는 일정해야 된다며. 따라서 이 값도 일정해야지. 그렇지? 그러면 평형인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 값이 두배가 됐대. 그러면 K는 한 배로 같아야 되는데 두배 됐으면 너무 커진 거잖아. 너무 많이 간 거잖아. 역반응 우세. 이 값이 1분의 2배가 됐대. 그럼 뭐? 정반응 우세. 즉 이때 평형 상태보다 A가 몇 배인지 B가 몇 배인지 때려넣어서 그때 이 K값이 한 배면 평형. 2분의 1배면 정반응 우세. 뭐 커졌어. 한배 이상이야. 한 배보다 더 커. 그럼 역반응 우세.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갑니다. 자 K가 몇배 됐는지 계산. B는 비례 관계니까 위에 쓸게요. 1.5가 2.5 됐습니다. 몇배 됐죠? 1 5분에 2.5배 그러면 얼마니? 0.5로 넣으면 535, 525, 3분의 5배. 1승입니다. B는 A, B 했죠. B, A는 어, 역수네요. 그럼 이렇게 비교하시죠. 이게 몇배 됐는지. 그리고 곱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3분의 2배 됐으니 3분의 2배의 제곱하면 3, 3, 1, 9, 2, 4,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얼마 되니? 27분의 20이니까 1보다 작죠. 오, 오히려 줄었네. 커져야지.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된다. 땡.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이에요. 됐죠? 응. 지난번에 6월 평가원하고 등등 풀 때에도, 앞선 문제 풀 때에도 다 쓰지 말고 비교해서 하시면 좀더 편해. 다음. 9번 상평형 그림 해석하는 건1 어, 2기압이 핵심이지 외부압력이 1.1이거든 즉그 상태에서 온도를 올렸거든 그러면 고체, 액체, 기체 지나가니까 아 고체고 여긴 액체고 여긴 기체 오케이. 응. 그런데 여기서는 피기압인데 어라 피기압인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열량과 온도 기울기가 같잖아 이 기울기가 뭐냐고? Q는 c m 델타 t 기울기는 항상 가로 분의 세로, 따라서 Q분의 온도 변화. 그럼 Q분의 온도 변화니까 CM분의 1이죠. 그러면 일정한 양을 계속했기 때문에 바로 비열의 역수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두 개가 기울기가 같다는 건 비열이 같다 이 뜻인 거야. 따라서 여기서 요 녀석은, 그렇지, 기체 상태. 그럼 P기압에서 온도 올렸더니 바로 기체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P기압이고요. 자, 현재 상태가 변하고 있죠. 온도가 안 변하고 있잖아. 열을 줘도. 뭐 상태 변하고 있는 거거든. 따라서 현재 이때 온도가 바로 요 지점이 되는 거야. 요 지점. 됐죠 기억. P는 0.006보다 작다. 맞죠? T1은 0보다 크냐 했습니다. 어, 이 녀석은 압력이 여기니까 뚜뚜뚜뚜뚜뚜뚜뚜 두두두 두두 이게 온도네요. 그렇지? 야 일부러 너무 옆으로 했다 내가 <웃음> 바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당연히 이게 음의 기울기 가지고 있으니까 0보다 더 작아야 되죠 땡 다음에 세 번째 디귿. 피기압 T2 도시입니다 피기압의 T2 도시 피기압에서 T2 도시면은 요 포인트잖아요 그렇지 기체 이 상태에서 내가 압력을 높이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일단 자꾸 기울어지니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래프 조금 연장해버리면 그렇지? 액체로 갈지언정 죽어도 고체로 못 갑니다. 그래서 액체 이렇게 되죠. 디것은 땡. 됐지? 다음 문제. 일기압에서어느자 음 묽은 용액의 성질인데 이런 거 나오면 머릿속에서 식이 짝 나와서 일정한 것들 각각 필요한 자료들끼리의 개수관계를 뽑아내야 되거든. 어쨌든 간에 상수에다가 몰랄농도잖아. 몰랄농도는 용매질량분의 용질의 몰수관계잖아. 그런데 똑같이 Aq 수용액이니까 물 베이스니까 K는 같거든. 따라서 이 어느 점 내림이 바로 몰랄농도 비고 몰랄농도라는 건 결국엔 물과 용질이 몇대 몇으로 있냐 이거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용질이 어 이렇게 할까? 일 사된 어 이렇게 합시다. 그럼 여기에는 내가 물의 양 쓰고요. 여기는 용질의 양 쓰죠. 뭐. 그물 하나에 용질 하나 있다 치죠. 그럼 물 1분의 용질 1. 그래서 1 나왔다 할게요. 그럼 얘는 4 나오잖아요, 4. 그럼 물 분의 용질이 6 나와야 되거든. 그럼 물의 양은 얼마겠어? 물의 양은. 자요 값이 어느 점 내림이거든. 그럼 물의 양은 용질의 양을 어느 점 내림으로 나누면 되지. 물 용질의 양을 이걸로 나누면 되지. 3분의 2네. 그럼 용지라고 물의 양다 끝났죠. 이들 관계가. 대체? 그럼 1ATM에서 가와 나를 혼합해버렸어. 그럼 어느 전 내림? 요대로 이 요것만 계산하면 되거든. 두개 섞으면 용지를 얼마야? 1하고 사니까옷 떨어지고. 물은 둘다 섞어버리면 3분의 2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5 떨어지지. 3 나오네. 그쵸? 그래서 답은 2, 2번. 이렇게 되죠. 별거 없지. 않아? 식을 머릿속에서 뽑아내고 아 이게 어떤 관계지? 아, 묽은 용액은 다 그런 거야. 용질과 용매가 몇대 몇으로 있어. 그게 뭐 몰수일 수도 있고 질량일 수도 있고. 알겠지? 그래서 그대로 따지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10번은 끝. 음. 네, 이제 11번 들어갑니다. 아, 증기압력 내림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이 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머릿속에서 쭉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일정한 걸다 치워가지고, 이들 뭐, 여기서는 물의 질량과 용질의 질량 나왔으니까, 이게 어떤 관계인지 뽑아내는 거거든. 그럼 이제 식을, 딱 니들은 하여튼 머릿속에서 이게 다 돌아야 돼, 알겠지? 그래서 원래 용매의 증기압력에, 증기압력 내림이니까 용질의 몰분율 쓰는 거거든? 그럼 용질의 몰분율은 여기에서 용매, 물의 몰, 물이라고 쓸까요? 물, 워터, 그치? 그 다음에 용질, 그 다음에 용질, 몰수, 비를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 온도가 다 일정하니까 순수한 물의 증기압력은 다 일정할 거고 결국 요값이 의미하는 게몰 분율인데 우리 몰 분율이라는 건 결국은 물과 용질의 몰수 관계거든. 따라서 그게 몇대몇 인지 만 알면 끝나는 거야, 전부 다가. 따라서 내가 요두 개가 증압력 같으니까 두 개의 몰 분율이 같다 이 뜻인 거거든. 아, 용질의 몰 분율이 같다 이거죠. 그럼 내가 이렇게 해볼까? 물의 양을 똑같이 해주면 그럼 용질의 몰 수도 같아야지. 용질의 몰분율이 같아. 그럼 물의 양을 똑같이 해주면 용질의 몰수도 그렇지 이두 개가 같으면 돼. 그래서 머릿속에서 내가 변수가 두개 이상 있을 때 하나는 일정하게 맞춰주는 게 편하다고 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마음속으로 애를 EW 만드는 거야. 그러면 얘는 두배 되니까 6이 되는 거고 증기압력은 어쨌든 크기 변화가 없겠죠. 그렇지? 자, 그러면, 물의 질량 같을 때, 어, 증기 압력 같은 걸로 봐서, 몰, 몰 분율도 같고, A하고 B의 몰수도 같다가 되는 거지 뭐. 그냥 하나 써. 뭐더 있어. 이렇게 일일. 대체? 야, 그러면 A 하나 무게가 2인데, B 하나 무게가 6이야 그럼 A의 분자량은 2라고 쓰면 되고, B의 분자량은 6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뭐. 대체? 자, 그리고, 왜 지우냐고? 원래대로도 맞춰줘야지. 뭐 이거 저거 봐야 되니까. 그럼 그거에 따라서 물에, 여기 물에야, 몰수를 쓰면 너 1, 아, 2라고 쓸까? 이 W니까? 그럼 여기는 1 들어가고 얘는 1 들어가는 거지. 뭐. 됐죠? 이거. 자, 그러면 n은 실제는 1이 아니고 0.5 있는 거예요. 0.5. 그러면 여기서 e a 가 A 하는데 e a 니까 여기도 A 하나일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증기압력은 몰 분율과 관련돼 있으니까 몰 분율이 몇 배인지만 알면 이 x 도 구할 수 있겠네. 그럼 여기 몰 분율은? 물두개 A 하나, 전체 세개인데 거기에서 A가 하나 있으니까 3분의 1 쓰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몰 분율은 물 하나, A 하나니까 전체 두개 중에서 A가 하나 차지하고 있는 거지 뭐. 그럼 몰 분율이 몇 배가 됐니? 이게 이거 되려면 그렇지 2분의 3배 되면 되잖아. 그러면 증기압력도 얼마? 2분의 3배. 따라서 X는 2분의 3P라고 쓰면 되죠. 니결는 그러니까 틀린 거지만 이 p 가 아니고. 분자량비 했잖아. 1대 3. 요거는 맞죠? 다음에 기준 끓는 점, 이것은 뭐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가하고 나를 비교했거든. 그럼 가하고 나를 비교를 하게 되면 은 현재 증기압력이 같아 요 상태에서. 증기압력이 같다는 이야기는 그렇지, 끓는 점도 같다 이 뜻이죠. 오케이? 용암 아, 아니다, 그 증기압력, 아, 그렇지, 똑같은 물이니까, 그렇지. 용매가 물로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용지를 더 많은 개수 넣을수록 끓는 점이 더 높아질 거 아니야. 용질의 개수만 따지면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현재 이 상태에서 가에는 B를 A그램, B가 A그램 놓고 나에는 A를 A그램, A하고 B를 같은 질량 넣어버렸어. 그런데 B가 3배 더 무겁거든. 그러면 B가 1개 있다라고 치면 A는 3개 집어넣은 거지 뭐. 따라서 우리가 끓는 점 오름이나 징계압력 내림이나 전부 다 용질의 종격은 상관없고 몰수화하게돼 있다면서 따라서 현재 똑같은 징계압력 상황에서 여기 가는 한개 집어넣고 용질을 여기에는 세개 집어넣었거든? 그럼 여길 더 많은 용질을 집어넣은 거 아니야? 그럼 끓는 점은 그렇지 잘안 끓을 테니까 더 올라가버리겠지 뭐 따라서 나가 더 높다 나의 A를 추가한 용액보다 틀렸죠? 그렇지? 나가 더 높아야 되지 가가 더 낮다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만 되는 거예요. 됐죠? 다음 넘어갑니다. 버튼 언력이 있니? 자, 이게 증기 압력 그래프인데 지금 쌤이 킬러 때도 에 개념 완성 때도 얘기했었나? 증기 압력이 쭉 가다가 왜 끊어지지? 어, 더 이상 액체 공급이 안 돼서. 우리 증기압력이라는 건 평형상태에서 측정하는 압력이거든. 그럼 평형상태는 특징이 반응물, 액체도 있어야 되고 생성물, 기체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딱 끊어지고 더 이상 이렇게 쭉 올라갔다는 건 몰수가 일정한 거잖아. 온도와 압력에서 기울기가 바로 몰수니까. 그렇지? 그러면 몰수가 일정한 건데 왜더 이상 이 기체가 안 생겼어? 액체가 없으니까. 따라서 여기까지 압력만 증기압력이고 이때부터는 증기압력이 아니야. 에? 그러면 첫 번째 기억, a 에 끓는 점은 T2로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걸 쭉 연장해서 올랐을 때, 그때 온도가 끓는 점 되니까 T2가 아닌 거고, T2보다 더 적지. 다음에 분자량 물었습니다. 기울기 보셔도 되고, 또는 요두개 포인트 비교를 하면, 온도 같아. 머릿속에서 PV는 NRT 돌리라고, 에 PV는 NRT 돌리라고, 온도 같아. 부피도 같다라고 돼 있어. 압력이 몰수잖아. 따라서 압력이 A가 더 높으니까 A가 몰수가 더 많아. 야 같은 질량 넣었는데 왜 A가 개수가 더 많아? 가벼우니까. 따라서 A가 B보다 가볍다. 요거 맞는 말이고. 다음에 T1도 시에서 증기 압력은 A가 더 크죠. 증기 압력이 크면 기체가 잘 돼. 기체가 잘 되면 끌리기도 쉬워. 그래서 끓는 점이 더 낮은 거지. 오케이? 끓는 점이 낮다는 건 그렇지. 분자 간의 힘도 또 약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분자 간의 인력은 반대로 B가 더 세죠. 기체가 잘안들려고 하는 땡. 그래서 얘는 니은 하나만 맞아요. 넘어갑니다. 다음. 이거는 예, 뭐 농도 계산만 대충 하시면 되죠. 음 배경 하나만 싹 깔아놓을까요? 우리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인데 일반적으로 농도 문제는 용질량 뽑아내는 게 핵심이니까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따라서 몰 농도를 이용해서 몰수를 뽑아내면 몰 농도에 부피 곱하면 되거든. 그래서 내가 여기에 리터 곱하면 영어로 뭘 나오는 거고. 그쵸? 뭐 급하면 미리 리터 곱해도 돼요. 미리 리터 쓰면, 뭐, 뭘 수는 미리 몰 써버리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밑에 소수점이나 분수가 많이 나오면 좀 어지럽잖아. 그래서 쌤이 이 실험 과정에서는 보통 부피를 막몇 리터 이렇게 안 쓰거든. 뭐, 100ml, 10ml, 20ml 쓰니까 미리 몰 쓰는 걸 추천을 하지. 그래서 그냥 그대로 곱하면 여기는 5 0리몰이 써. 그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몰랄 농도. 우리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쌤이 여기다가 쓸게. 이 몰랄 농도가 있다라고 치면, 어떻게 한다고 했지? 그렇지. 이몰 있다라고 하자고, 이몰. 이몰이 있다라고 치자고. 그러면 이몰이면, 화학식량이 100이니까 몇 그램 있는 거야, 용질이. 2 곱하기 1 0 0해서 그렇지. 200 그램 있는 거지, 200 그램. 물몇 그램에? 1000 그램에. 그럼 용질 200g에 물 1000g 더하면 전체는 1200g이잖아. 아, 용액 1200g에 이몰 있는 거야. 그런데 얘는 몇 모? 몇 g 있지, 용액이? 그렇지, 30g. 1200이 아니고 30. 그럼 몇배 시켜주면 돼? 그렇지, 40분의 1배. 그럼 용질의 몰수도 몇 배? 40분의 1배.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실전에서 그냥 대충 쓰면서 하는 거예요. 응. 이몰 있네, 이몰 그러면 어 화학식량 100이니까 200g. 그런데 물이 1 0 0 g 이니까 전체가 1200g. 그런데 실제 30g이야? 아, 40분의 1배네. 그러면 몰 수도 몇 배? 40분의 1배. 그럼 2 곱하기 40분의 1이니까 20분의 1 몰이 있고 내가 이거 미리몰 썼으니까 애도 미리몰로 바꾸자고. 1000 곱하면 되잖아. 그럼 1000 곱하면 얼마? 50미리몰. 여기도 50미리몰, 여기도 50미리몰. 그러면 합치면 용지는 몇 미리몰? 100미리몰. 그러면 미리몰 썼고 그럼 부피는 미리리터 그대로 쓰면 몰농도 나오거든. 그럼 500ml에 100ml몰이니까 A는 얼마? 5분의 1, 0.2 떨어지겠죠, 뭐. 니어는 맞죠? 빨간색? 녹아있는 용질의 양은 50ml, 50ml로 가나가 같고요. 그럼 퍼센트 농도는 몇 배냐인데, 뭐 계산해가지고 비교하셔도 괜찮고, 우리 몇 배인지 그냥 바로 뽑는 거 있잖아요. 퍼센트라는 건, 위에는 용질의 질량 밑에는 용액의 질량 곱하기 100이잖아. 따라서 용질이 몇배 됐는지, 용액이 몇배 됐는지 그것만 따지면 퍼센트도 몇배 됐는지 알수 있겠다. 그치? 따라서 다에 비해서 나가 몇배 됐는지를 여기 쓰면서 해보자고. 여기다 쓸게요. 디귿. 용질 몇배 됐죠? 100이고 쟤는 50이니까 용질은 2분의 1배. 용액은 참고로 그쌤이 수업 때도 몇번 얘기했었는데 용액분의 1이라는 건 결국 이거잖아요. 용질 곱하기 용액분의 1. 용액분의 용질이라는 건 아, 용질은 그대로 쓰고 용액이 몇배 됐는지는 인버스 해주면 되는 것이 뭐. 그렇지? 뒤집어주는 거. 그 얘기는 다보다 나가 이건데 밑에 용액은 그럼 나보다 다로 해주면 되는 거야. 나보다 다 해서 그대로 꼽혀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 밀도 500m인데 밀도 1점이 나왔으니까 얼마지? 600이잖아. 그러면 용질의 질량은 30이 600 됐으니까 몇배 됐지? 20배 됐잖여 그렇지? 그치? 어, 그럼 그치지 뭐. 계속 10배이다. 맞네 뭐. 됐 예. 다음 넘어갑니다. 수능에서 거의 수능하는 친구들만 이거 볼 거니까 계산은 그냥 수능을 대충 준비했다 생각하고 막 할게요 14번 쉽죠? 이거는 속도 반응, 속도 상수 대용인데 음 1차 반응이잖아요, 저기 시계 나온 것처럼 그러면 온도가 일정하면 반감기는 같을 거고요 그래서 기억은 e t 다가 맞는 거고 볼거 없이 자, 그런데 이놈 왜안 지워졌니? 반감기가 줄었어. 왜? 더 빨라졌으니까. 왜더 빨라졌겠어? 온도가 더 높아졌으니까. 따라서 온도는 T1보다 T2가 큰데 그 말은 없네요. 그러면 니은 보기는 뭐냐? 속도가 누가 더 빨라? 농도, A보다 A가 더 치네. 그렇지? 1보다 2가 더 빨라. 그런데 2, 3은 농도가 같아. 그런데 온도가 A가 더 커. 온도가 높으면 반응 속도 상수가 커지니까 3이 가장 크다가 맞지 뭐. 됐죠? 다음에 지어 2t일 때 2t면 n 는 이런 반감기 한번 지난 거거든요. a의 초기농도 그냥 1이라고 할게요. 1 그럼 한번 지났으니까 남아있는 a는 2분의 1 /2 쓰시면 되고 a는 2분의 1t인데 2t면 반감기 몇번 지나야 돼? 4번 지나야 되잖아. 그럼 반에 반에 반에 반 16분의 1배하면 되겠네. a는 초기농도가 2였거든. 그거에 16분의 1배니까 8분의 1, 되니까 1 쓰시면 되지. 그럼 몇배 차이야? 4배 차이 나오잖아. 그치 예, 그냥 바로 슉 하고 달리는 겁니다. 다음 갑니다. 음. 산과 용기인데요. 여러분들 그 보통 약산에다가 강염기 넣는 걸 워낙 많이 보니까 우리가 Ka를 많이 보게 되죠. Ka. 그러면 우리가 약산을 HA라고 쓰면 여기는 HA 쓰고 위에는 H 쓰고 여기는 A 이 이렇게 식을 썼었잖아. 근데, 샘이 얘기했었잖아. 이걸 KB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된다고. 별거 없어. KB 바꿔도. 오케이? 밑에는 똑같이, 이온화 되기 전에 염기. 그럼 음, 저기서는 이온화 되기 전에 염기를 B라고 썼으니 B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B니까, A면 H 쓰고, B면은, 그럼 OH 쓰는 거지 뭐, OH. 그 다음에 N은 반응했을 때, 음, BH 플러스가 된다며. 그럼 여기에 BH 플러스가 돼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이 식은, 둘다 머릿속에서 잘 돌아야 돼. 오케이? 암산이 될 정도로 아셔야지. 실제 수능에서 목표 등급이 2등급 이상이라면. 됐니? 그럼 요 식이 쫙돼 있으면 어쨌든 주어진 자료가 BH하고 B니까 요 값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자, 한번 해볼까? 어이고몰 농도 부피 나왔네? 곱하면 몰수. 그냥 곱해. 뭐 0.4L 하니? 곱하면 얼마? 100ml 몰. 따라서 100개가 반응했으니까 이게 100개 생겼겠지. 근데 이게 1대 2니까 2라고 돼 있잖아. 그럼 얘는 200개 있었겠지. 그럼 얘는 몇개 있었겠어? 300mm몰 있었겠지. 뭐. 그럼 몰 농도는? 부피 분의 몰 수. 얼마 나와? 0.5 나오지 뭐. 2분의 1. X 구했어. 자, 그리고 내가 여기에 200mm를 더 넣었어. 이거에 또반 넣었으니까 50개 더 들어갔겠지. 300개 중에서 50개가 더 들어간 거야. 오케이? 300개 중에서 100하고 50이니까 150 들어간 거야. 그럼 절반 반응하고 절반 남았겠지 뭐. 따라서 절반 반응해서 이게 150개 남아있는 게 150개. 이값 자체는 1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OH-의 농도가 그냥 KB여 여기서는. 그럼 이걸 가지고 KB 구하라 이거지. 이 형태 우리 많이 봤던 거잖아. 약산에서는 그럼 이건 내가 어떻게 한다고 했지? 10의 제곱 이거지 뭐. OH가 10배 됐다고. 원래는 얼만데? 중성인 물은 얼만데? 10에 마이너스 7승. 거기에 10배니까, 아, 너는 10에 마이너스 6승. OH가 10에 마이너스 6승이니까 이 값이 그냥 KB. 됐지? 다 했네. 갑니다. X. 0.5니까 2분의 1. 곱하기. 가에서 어, OH 마이너스? 이거죠, 뭐. OH 구하는 거. 그럼 KB에다가. KB는 10에 마이너스 6승. 거기에다가 이걸 뒤집어서 넘기면 되죠? BH분의 B 곱하면 되지. BH분의 B, 2라고 돼 있잖아. 그럼 2 e 곱하면 되는 거지. 요게 가에서 OH 마이너스. 그다음에 나에서 B구하라 이거예요. 나에서 B의 몰농도 B 얼마 남았죠? 전체 300개 중에서 음, 나눠야 되죠? 아 이것도 친절, 되게 친절하다.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거든. 근데 이거를 밑에 분모로 쓰라 했으니까, 그렇지, 분모로 쓰라 했으니까, 몰수분의 부피에서 곱하면 되는 거지 뭐. 따라서, 위, 에 밑에는 몰수 씁니다. 얼마나 맞지? 300개 중에서 150개 반응했으니까, 150개. 위에는 부피 쓰면 되죠. 600mm, 400mm, 1000mm에 200mm 넣었으니까, 1200mm. 됐잖아. 그렇지 착, 착 지워지고, 착, 착 지워지고, 6, 7, 7, 아, 8 되네, 8, 8. 8 지워지네. 따라서 답은 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산염기는 되게 쉬워요. 쉬운 거니까 일단 이 식이고 그 근사법에 대해서 이해 좀 해놓으시고 근사가 그런 거구나 알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쓸 건지 식도 요약하면 두 개밖에 없어. 그지 그래서 그 과정이 좀 매끄럽게 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거 처리하는 거, 뭐, 10에, 10, 마이너스 14서, 1 0의 14선 곱하기 OH 제곱, 그것도 괜찮고, 뭐, 이렇게 숫자가 단순하게 나왔을 때, 너무몇배 됐어? 그래가지고 바로 뽑아내는 것도 있죠. 넘어가요. 예. 다음 16번. 음, 흡열 반응이네요. 어, 개수비는 1대1대1이고, 그냥 하면 되겠네. A가 얼마 변했지? 1에서 2로 C를 넣었더니, 어, 1 증가했네. 역반응 무세하게 된 거지, 뭐. 역반응 무세. A가 1 변했어. 어, 전체 물수 한번 해볼까? 일단 봐봐. A가 하나 증가하면 B는 하나 감소죠. 하나가 줄어서 2 e 됐으니까, 아, 너는 3이었어. 그런데 C는 요두개 합쳐서 그거 개수를 계산해줘야 되거든. 그치? 그러면 이거 한번 써보죠, 뭐. 음, 역반응 됐으니까 역반응 하면 전체 개수가 마이너스 일이거든 그렇잖아 두개 사라지고 하나 생기니까 전체적으로 하나 줄어서 일곱 개가 됐어 그럼 여기는 몇개 있었지 합쳐서 여덟 개 있었던 거지 어 이거 합쳐서 여덟 개였어 여덟 개 8개. 됐죠 에? 자 그러면 여덟 개였으니까 요두 개씩 합쳐서 몇 개지 어 요게 네 개니까 그렇지 이두 개씩 합쳐서 네 개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처음에 C값을 계산하려면 방법이 애도 평형이고 애도 평형이라면 온도 같다면서 그럼 K값이 같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걸로 K값 바로 계산해 주면 K는 식 써줄까? 어, 부피가 몇 리터 나왔죠? 1리터죠. 부피가 1리터니까 그냥 몰수로 쓰면 되잖아요. 따라서 밑에는 A 몰수 1승, B에는 위에는 B 몰수 1승 그다음에 C 몰수 1승 하면 되니까 k 값 평형이 래서 K값은. 이걸로 계산합시다. 다 나왔으니까 A는 2, B는 2, C는 3. 그냥 3이죠, 3. 됐지? 그러면 저기서도 그냥 쓰면 되겠네. A는 1, B는 3, 그리고 C의 몰수. 그럼 C의 몰수 얼마? 1 떨어지잖아. 그래서 여기는 C가 1몰 있었어. 합쳐서 4몰이었대. 그러면 X는 얼마? 3몰로 온 거죠, 뭐. 다됐죠 그러면 기억. X는 3이다가 해결이 됐고 1에서 2에 도달하기 전까지 역반응이 오지뭐 이건 당연한 거고. 니언을 기억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다음에 이거 T1에서 T2 갈때 과연 C가 더 많아졌어요? C가 더 많아졌으면 정반응 우세지 뭐. 오, 흡열반응인데 정반응이 우세해졌다고? 그렇지? 그럼 온도를 어떻게 한 것이 올린 거죠. 뭐. 따라서 T1보다 T2가 온도가 더 높다도 맞는 거지. 뭐. 다 맞네, 이거는. 됐죠? 넘어갑니다. 다음. 아이쿠. 네, 헬스의 법칙. 그러니까 헬스의 법칙은 정말로 뭐 미친 듯이 뭔가 꺼내기 전에는 그냥 아 이런 저런 다른 경로를 찾을 수 있냐 그게 핵심인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경로만 잘 찾으시면 돼. 그래서 식이 1번, 2번, 3번 세개 나왔고 우리 명칭하기 쉽게 H1, H2, H3라고 내가 한번 해볼게 그리고 결합 에너지가 나왔어 H하고 오니까 H2O라든지 H2O2라든지 O2 이 정도만 딱 알려준 거죠 일단 보기를 가면 기억 생성 엔탈피 생성 엔탈피는 원소로부터 흑연하고 산소라는 원소로부터 애 만드는 거거든 따라서 CO의 생성 엔탈피는 마이너스 110.5 이렇게 되죠 그런데 CO2의 생성 엔탈피는 이걸로부터 시작해서 CO2까지 와야 되거든. 어? 잘 보니까 여기 갖고 CO가 여기 같은 게 있네, 그치?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1로 가면 CO 일로 떨어지겠지? 그다음에 최종 단계는 재니까 이렇게 가면 되지 않냐? 따라서 여기 CO의 생성 엔탈피는 내가 굳이 쓰면 얘는 H2 쓰시면 되고 n은 H2에서 첫 번째 걸 역으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H1 하면 되는 거죠, 뭐. 따라서 N은 마이너스 110.5고 a는 여기에다가 이걸 뺐으니 더큰 마이너스네요 그래서 어, 마이너스가 얘가더 크니까 그값 절대값 취하지 않았으니까 그값 자체는 왼쪽이 더큰 거지 그래서 co가 co2보다 크다가 더 맞는 거죠 그겠죠 기억은 주의하시고 절대값 취하면 오른쪽이 크겠죠 다음에 이거 일몰이 완전 연소할 때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완전 연소하면 최종적으로 co2 생기니까 요래 가서 거쳐서 이렇게 오면 되지 않그겠지 따라서 요거 묻는 거네, 요거요게니온보기에요니온 보기. 그럼 여기에서 이거를 빼면 얼마나 오니? 110, 여기서 110 좋아하면 393.5. 그렇지. 마이너스 393.5니까 이만큼의 열을 방출한다가 맞죠. 것입니다 H2O 생성 엔탈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H2O 생성 엔탈피를 구하려면 일단 이 식을 최대한 이용을 해보고 그다음에 요까지 가야 되거든. 그렇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 생생 엔탈피는 H2하고 O2하고 해서 H2O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 무조건 H2는 있어야 돼. 그래서 H2는 1번, 2번, 3번씩 중에서 3번씩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써야 되는 거거든. 그렇지? 그럼 내가 3번씩을 하나 썼다 치자고. 그런데 불필요한 게 있지. 일산화탄소하고 흑연이 불필요하잖아. 그럼 이두 개는 내가 제거시켜줘야지. 그럼 이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게요두 번째 식이거든. 흑연은 여기밖에 없잖아. 그럼 무조건 이 2번씩은 써줘야 돼. 그래서 2번씩을 넣어야 내가 더해주면 되겠지 뭐. 따라서 더해주면 그냥 더하면 안 지워지네. 2를 곱해서 더해주면 되지. 그럼 슥슥 쓱쓱 슥슥 지워지고 이것도 슥슥 지워지지 않니. 그치? 따라서 제가 방금 뭘 했냐면 H3에다가 H2를 더해줬는데 2를 곱해서 더해준 거야. 그러면 그 값을 계산하면 여기에 2 곱하면 2 2 0 1 떨어지고 이두개 더하면 100... 아, 진짜 짜증나. 그래서 이 등등등 하면 여기 H2 남아 있고 그다음에 2분의 1 O2 있겠죠, 뭐. 그렇지? 그리고 그 값이 여기에 이걸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145, 어, 76입니까? 오케이, 마이너스 76 떨어지겠네요. 됐죠? 아, 왜 이렇게 뺄셈이 힘드니. 그러면 2분의 1 O2에서 여기에 H2O2가 있거든. 근데 내가 원하는 건이 녀석을 H2로 o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내가 이 녀석을 이걸 하려면 여기에 시이한개더 나오겠지. 뭐 나와? 2분의 1, 오토 나오면 되는 거지. 뭐. 됐지? 5두 개인데 5한 개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이 화살표 값만 더해주면 한 방에 여기까지 올수 있겠네 그냥. 됐죠? 그럼 이거 하려면 이걸 하기 위해서 결합 에너지 있는 거죠. 결합 에너지는요. 애를 끊을 때 에너지예요. 화살표는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내가 이 값을 계산하려면 N은 순방향이니까 더하고 N은 역방향이니까 빼면 되거든. 그런데 H2O2는 혹시나 구조 모르는 친구가 있을까봐. H2O는 그렇지? 그러면 OH, OH 두개 더해주고 OH, OH 두개 빼주니까 이것만 남잖아. 따라서 여기서 이 에너지는 이렇게 가는 건 이것만 먼저 넣으면 돼. OO결합 에너지 180. 그 다음에, 애는 끝났죠? 달라갔으니까, 애만 해주면 되지. 애만 빼면 되겠다. 그럼 2분의 1 해서 빼주니까, 마이너스, 224, 248, 298 계산을 하면, 180 마이너스 69 떨어집니까? 69 맞죠?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것만 하면 되니까, 요두개더 하시면 끝나죠, 뭐. 어, 얼마나 오지? 마이너스 130, 140, 예, 5 떨어지네. 요게 탑입니다. 요게 디급보기. 땡이죠. 이거에 절반 돼야지. 그래서 이런 형태도 원래 수능이고 기존에 많이 나왔던 거잖아결합공 화학식 몇개딱 주고. 진짜 옛날에는 이것만 주고 조합해. 그다음에는 또 이것만 가지고 계산해. 근데이두 개를 조합한 거거든. 그럼 이걸 조합했을 때 식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여기 식에서 뭔가 조합해서 하나의 식을 만들고 그다음에 모자란 걸좀더 해서 이걸 활용한다가 그런 형태 문제였으니까. 이게 다 기존 기출에 있는 문제죠. 전부 다가. 됐죠? 넘어갑니다. 다음 18번인데 화학 반응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몇 년도지 2015년인가 16년인가 한 2년 연타로 나온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반응 후에 A 하고 B의 부분 압력 합분의 C의 압력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었을 때 기체할 때잘 생각해봐. 같은 공간 안에 있었을 때 부분 압력의 비는 몰수비라고 했잖아. 따라서 이말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하면 뭐 A 하고 B 둘 중에 하나 남아 있겠죠. 반응물의 몰수, 반응물의 몰수. 그다음에 위에는 뭐지? 그럼 생성물의 몰수, 반응물과 생성물의 몰수 비쓴 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은 20번 문제로 나왔고 15년 같은데 16년인가 16년 20번 문제인가 시험 봤던? 그리고 한 번은 17년도 그 다음에 18번인가 이렇게 17번인가 나왔던 문제예요. 뭘 수피고 하는 거예요? 에이 좀 과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볼만은 하죠. 이건 그냥 기체라기보다도 기체 운동의 해석이라기보다도 요즘 좀 화학 반응식이 많이 나오긴 하니까 그냥 반응식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반응식에 대해서 개념의 반응식 개념을 좀 활용하면 풀수 있는 거거든. 오케이? 여기서 주어진 건 질량에 대한 건 없으니까 개수비만 잘 따져주면 되는데 개수비가 뭐였어? 몰수비? 아니, 아니야. 몰수의 변화량비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 몰수 변화량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쓴게 바로 화학 반응식인 거죠. 자, 우리 첫 번째 꼭 해야 되는 거는 몰수 따져야 됩니다. 몰수는 PV, 온도는 일정하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몰수 따실 거고. 그럼 A는? 곱해서 5 있는 것이 뭐. B는 압력에 따라 달라. 근데 부피가 1이니까 여기는 P가 있고 여기는 1.6P가 있는 거야. 그 상태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는 음, 해석을 좀할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한정반응물이 A인지 B인지를 찾아내줘야 되잖아. A가 다 사라졌을까? B가 다 사라졌을까? 여기도 A가 다 사라졌을까? B가 다 사라졌을까? 그걸 찾는 건 방법은 요 자료를 해석하는 거. 화원에서 자료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따져볼까요? 반응 전, 반응 전, 반응 전에는 아이고 칸이좀 모자라네. 생성물은 계속 증가하겠죠. 그 종결점 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는 거지. A는 일정한데 B의 양만 바꿨거든. 아, 그림 한개더 그려줄게. A는 일정한데 B만 계속해서 집어넣는 거거든. 그렇다면 계속 반응하다 보면 언젠가 종결점이 나오겠지. 그럼 종결점 전까진 B가 계속 반응하니까 여기 분자 생성물의 양은 계속 증가야. 그럼 누가 남아있겠어? 종결점 전까진 A가 남아있겠지. A의 양은 계속 감소거든. 따라서 종결점 전까진 뭐 이렇게 증가할 거야.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럼 종결점 후에는 C는 더 이상 안 생기잖아. 오케이? 이제 남아있는 A가 없으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A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B를 넣어주니까 남아있는 B, 반응물량은 점점 증가하겠죠. 이게 종결적 로는 감소할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런데 그 값이 2에서 10으로 증가한 거야. 그럼 2에서 10으로 증가하려면 포인트가 이렇게 이게 실험 1이고, 이게 실험이고, 이래도 증가지. 그런데 이래도 증가거든? 이거는 감소고. 따라서, 실험 1이 여기 있고, 실험 2는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는 거야. 둘다 가는 게, 하나 확실한 건, 실험 1은 종결점 전이라는 거. 그러면 실험 1이 종결점 전이면, 애가 다 사라진 거거든. 그치? 아? 실험 이가 문제죠? A인지 B인지. 그냥 지금, 실제 시험에서는, 에이씨, 반대로 했겠지. 어긋났겠지. 찍어서 푸는 거고 다시 한번 복습해서 할 때는 아, 요건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좀 보는 게좀 그걸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보는 거고 가장하죠,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B가 다 반응했다 해보죠 뭐 참고로 이두 값은 생성물, 뭐, 뭐냐 몰수 B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까요? 즉 C가 두개 생겼다 합시다 그럼 밑에 남아있는 A는 한 개겠죠 됐죠? 그런데 여기서 똑같이 B가 다 반응했으면 <웃음> b는 몇배더 많이 반응했지? 1.6배 더 많이 반응했지? 그러면 생성물도 몇배더 많이 생겨? 이 녀석의 1.6배 더 많이 생기겠지? 그럼 이거에 1.6배 하면 얼마나 오니? 요 값은 분모는 2 곱하기 1.6이니까 3.2 떨어지겠죠? 오케이? 여기는 c가 2 생겼고요. 여기는 c가 3.2 나누기. 남아있는 a에서 10을 만들려면 1.6배니까 이2 맞죠? 오케이. 0.3이 돼야 되겠네. 0.3이. a 그럼 딱10 떨어지잖아. 그런데 우리가 화학 반응에서 여기 어, 지워졌네. 문제 옆에서 A는 반응 개수라 돼 있거든. 그 조건 대충 보는데 그 뜻이 뭔지 알아? 자연수라 이 뜻이야. 너이니까너 A인데 이대 e A인데 A는 자연수가 나와야 된다고. 그럼 우리가 화학 반응에서 개수비는 변화량이니까 A 얼마 변했니? 이 과정에서 1이 0.3이 됐으니까 0.68 변했잖아, A가. 근데 C는 얼마 변했니? 2가 3점이 됐으니 1.2C 변했잖아. 요두 개의 B가 자연수의 B가 돼야 된다고. 스몰 a l 는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근데 문제는 애가 실제, 그럼 C가 2면, N은 얼마 돼야 되는 거야? 0.68 곱하기. 이게 1.2분의 2배니까, 이게 1.2분의 2배하는 그 a를 찾아야 되는데, 이 a가 자연수가 안 되잖아. 그치? 어, 이 조건에 안 맞네. 자연수 조건에 안 맞네. 그럼, A가 다 사라진 거야. A가. 여기는 B가 P게 사라진 거고. 그래서 이걸로 해서 한정 반응물을 우리가 찾았어요.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화투의 내기는 조금 뭐하긴 한데. 그럼 이제부터 이제 이거 가지고 P도 구하고 A도 구하고 식 대입해서 해야죠. 이제 그다음부터. 한정 반응물 찾안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시간인 거야. 그냥 하면 돼. 따라서 1이 아니고 P 반응했으니 전부 다 개수를 P배시키면 되거든. 그럼 A는 AP 사라졌죠. 자 처음 값이 실험이 에서이 값이 2예요. A는 5개 있었는데 AP 사라졌습니다. 자 B보다 C가 2배 더 많이 생기니까 C는 e p 개가 생겨요. 그럼 여기서 슥슥 지워지니까 P는 O-AP라는 식이 하나 나오는 거고. 이제 실험 2 갑니다. 실험 2에서는 요 값이 10인데 실험 2에서는 a가 5개 사라졌죠? 몇 배죠? a가 5됐으니 a분의 5배 그럼 모든 개수에다가 a분의 5 곱하면 되니까 c는 a분의 5, 1 0 이렇게 생기는 거고 b는 1.6p에서 마이너스 a분의 5만큼 사라지겠죠. 그러면 슥슥 지워지면 1 되고요. 위아래 다 a를 곱해주죠. a 곱하고 그리고 이걸 싹 넘겨버리면 뭐 나옵니까? 1.6 AP 근데 AP는 이거 대입해버리니까 바로 AP는 어, 5-P잖아 5-P 그 다음에 이거는 5죠? 마이너스 5그 값이 1 떨어지네요 됐어 이걸로 P 구할 수 있겠다 구할 수 있니? 아, 계산이 힘들어지냐 자 그러면 어요게6 나오죠? 그러면 어 오, 아예 다 써줘요. 오 마이너스 p는 일점육분의 육 나오니까 일점육분의 육이면 얼마나 오지 근데 계산 제대로 한거 맞죠? 다시 에 일점육 a p 마이너스 일점육 a p a p가 오 마이너스 p 됐고 마이너스 o 됐고 그 다음에 일, 아이 맞겠지만 뭐. 그럼 10 얼마 나오지? 어1사 요거 사 일은 사사오 이십 사사 십육. 그러면 16분의 60 하면은 16은 4. 이렇게 나오네요. 어우, 됐다. 그러면 요거 쓱 넘어가면 4분의 20이니까 P는 4분의 5 떨어지겠네. 어우, P 구했어요, P. 그럼 그걸 여기에 대입해서 이제 A 구하는 거죠, 뭐. 그러면 P가 4분의 5니까요. 4분의 5. 그럼 AP는 얼마 나와야 되지? 4분의 20이니까 4분의 15 떨어지면 되죠. 그러면 P에다가 A 곱해서 4분의 5가 4분의 15 됐으니까 A는 3 떨어지겠네. 끝났네. A분의 P. 그래서 A는 3 떨어지고, P는 4분의 15. 4분의 5. 오케이, 4분의 5. 그러면 12분의 5 떨어집니다. 2번 되겠죠, 2번. 마지막 계산이 어렵네요. 나안 되는. 근데 니들은 잘 하겠지, 뭐, 이거는. 그치? 자 어쨌든 이 문제는 하이, 화투로 하기엔 좀 과한데 왜냐면 화학 반응에서 자료 해석 파트 문제거든. 어떻게 따지면. 이거 자료 해석 안 하면 그냥 다 넣어서 이러면 A가 나와 안 나와 막 따져, 따져줘야 되는데 그러면 좀 복잡하니까. 그래서 그걸 대놓고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한 번쯤은 볼만은 해요. 왜냐면이형태 문제가 수, 화원에서 수능에서 나온 지가 한 5년 넘었거든요. 예. 마지막 계산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예, 다음 문제 갑니다. 했으니까. 반응 속도인데 좀 쉽게 나왔죠 이게 그렇지? 비례관계만 잘 뽑으면 되니까. 1차 반응이라 아예 주어져 있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밑에는 A잖아. 그럼 반감기가 T, 2T, e, 3T로 반감기를 T로 그냥 딱 잡아버리고 맞나 맞나 확인만 하면 되지. 뭐 반감기가 그냥 느낌으로 T. 그럼 맞으면 이렇게 가겠지 하고 찍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 이건 몰수비니까 몰수로 까는 거죠. 뭐 A 두개 있고요. X가 일곱 개 있어. 그러면 여기는 A 몇개 되는 것이? 그렇지. 여기에서 또 반주로서 두개니까네개 되겠죠, 뭐. 그다음에 또 반주로서 이거 됐으니까 여기는 A가 여덟 개 되겠지. 8, 4, 2, 1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걸.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얘는 얼마 나와요? 예, 4 떨어지겠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A가. 아, 하, 아, 이거 먼저 해야 되는구나. 쌤이 그거 빼먹었다. 다시 할게. 누군지부터 찾아야지. 자, 봐봐 봐. 생성물 됐을 때 C의 개수가 1이야. 개수의 최소값이 1이거든. 그럼 C가 가장 조금 생기는 거지 뭐. 그러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반응물분의 생성물의 비는 어쨌든 같은 시간대에 분모는 같을 거거든. 그치? 그러면 점점점 B하고 C의 비율은 점점 커지는데 이 녀석은 이 t 가 됐을 때 X 값이고 N은 1T만 돼도 벌써 X라는 거야. 그 얘기는 그렇지 X는 이만큼 시간이 흘려야 생기는 양을 Y는 한 번만 딱 가도 한 번만 반응, T초만 반응해도 같은 양이 생기는 거거든 그러면 X보다 Y가 더 많은 양이 생겼다는 것이 지 뭐. 그럼 X보다 Y가 더 많은 양이 생겼다는 건 변화량 그게 바로 개수니까 그 개수도 X보다 Y가 더 크다는 이야기고 C의 개수는 1로 최소거든 그럼 니가 C가 되는 거고 이게 B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걸 내가 해석을 첫 번째 끝냈으면, 그 다음 두 번째부터 몰수가 가면서 개수 세는 거야. 그래서 A가 두개 있었고, C가 일곱 개 있었다 치자고. 그러면 반감기 한번 지났, 반감기를 T로 놓고, 그러면 N은 4될 거고, 봐야죠. 그 다음에 N은 8될 거고, 그럼 위에는 4 떨어지잖아요. 그치? 어이, A가 두개 사라지면, C는 한개 생겨. 그럼 A가 네개 사라졌으니, C는 두개 생기겠지. 그럼 여기는 두개더 생겨서 6이 되는 거고, A 두개 사라졌으니 C는 한개 생겨서, 그렇지, 7 되는 거지. 그게 반감기는 T초구나, 다 하는 거고. 그치? 자, 그러면, small B, 계산을 들어가야죠. 아, 이게 4분의 6 나왔네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반감기 한번 지났으니까 8될거 아니에요, 8. 그렇 그렇죠? 맞잖아요. A의 양 같으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근데 이게 XX 같다 했으니 이게 4가 아니고 8이네. 위에도 2배 시켜. 12시키면 되지. 그러면 T초 동안에 C가 4개 생길 때 B는 12개 생겼거든. 그러면 C보다 B가 3배 더 많이 생겼구나 해서 smallb 구하는 거죠. X 구했어요. 그러면 N은 전체값. 그럼 이 녀석이 반에 반 줄었으니 A 2개 있을 거고요. 그럼 A가 6개 사라졌잖아. A가 2가 아니고 6개 사라졌다니까 몇 배? 세배 그러면 애도 몇 배? 세배 그럼 B는 9개 생기지. 그럼 여기에 구 더하면 21. A 두 개, B 21. 근데 그게 X 곱하기 Y래. X 곱하기 Y. 야, X는 얼마였니? 4분의 6이니까 2분의 3이잖아. 거기에 Y 곱해서 이 값이 나오면 되는 거거든. 따라서 Y는 얼마? 7 떨어지는 거지. Y 계산했습니다. Z만 구하면 되죠. 전체 압력. 전체 압력, 그냥 뭐몇 배인지만 따지면 돼요. 봐요. 우리 몰수는 PV는 NRT에서 온도 같죠? 그리고 문제에서 강철 용기들이 부피 같죠? 압력이 몰수예요. 오케이. 다음에 그 그러면 우리가 몰수를 압력으로 바꿔놓으시면 되고 여기 몰수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어디 있지? C가 7개, A가 2개, B가 21개 다 더하면 얼마니? 21 더하기 2 더하기 7이니까. 23에 7 더하면 30개 되는 거네. 몰수가 30. 여기는 얼마죠? 음, 이게 A죠. 이게 C죠. 이게 B죠. 그러면 A, B, C 다 더하게 되면 20에 4 더하면 24. 됐네. 그러면 몰수가 몇배 됐어? 38에 24. 0.8배. 그러면 A도 몇 배가 되지? 0.8배. 그럼 여기에다가 0.8 곱하면 얼마야? 4, 5, 2 2 떨어지는 거네. 그러면 Z는 2, Y는 7. Z는 2, Y는 7이니까 2분의 7 나오는 거죠. 예, 4번이네요. 됐죠? 별거 없죠? 몇 번? 그 맞추기만 하면 돼요. 어쨌든 시작은 요거부터. 다음에 뭘 씁니다? 까세요. 다음 갑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문제. 이것도 화학 반응식 해석을 좀할수 있으면 편하게 가는데, 음, 평형이죠 어, 이거는 온도가 바뀌었고요. 이두 개는 온도 같으니까 여기와 여기에 평상수는 같아요. 어, 개수는 다 나와 있고. 참고로 정반응이면 전체 변화가 마이너스 1이고 역반응 을세면 전체 변화가 플러스 1이겠지 개수에 따라서. 그리고 압력비가 8하고 17 나왔으니까 몰수 따져봐야 되겠다. 몰수는 여기다 쓸까? 몰수는 PV 나누기 T거든. 자, 그러면, 평형 1에 비해서 평형 2는, 음, 뭘 수를 어떻게 하죠? 음, 이 새끼를 8몰로 놔버릴까요? 8몰. 팔몰. 실제는 8몰이 아니겠지만, 그냥 8이 라 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그럼 그 상태에서 부피는 같아. 부피는 같아. 쓱. 근데 온도는 2배가 됐어. 압력은 17배가 됐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어, 아 이렇게 해요. 좀 이해하기 편하게, 저기 10h 부피를 1로 둘게요. 여기 온도를 1로 둘게요. 그러면 P1은 8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압력 곱하기 부피 나누기 온도니까 8개 되는 거지. 여기는 몰수 8개. 자, 그러면 여기는 압력이 17입니다. 17 부피는 1이에요. 온도는 2입니다. 그럼 2분의 17이니까 몇개 나오지? 오케이. 8.5개. 해서 첫 번째 몰수비를 뽑아내셔야 돼. 첫 번째 몰수비. 몇대 몇이냐. 됐죠?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 알수 있는 게 화학 반응에서 개수라는 건 변화량의 비거든. 전체 몰수가 8에서 8.5로 증가했다니까? 그러면 정반응 우세야? 역반응 우세야? 역반응 우세. 따라서 이 과정에서는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 거고. 그리고 그 변화량의 비는 되게 많아. A 변화, B 변화, C 변화, 정반응의 전체 변화, 역반응의 전체 변화. 이들 관계를 가지고 X 한번 구해보려고. 그러면, 쓱 봐봐. 얼마 변했니? 전체 값이. 8에서 8.5로? 그렇지. 0.5 변했지. 따라서 전체 몰수의 변화는 0.5. 그 과정에서 A하고 B의 변화는 몰라. 나중값이 안 나왔으니까. 하지만 C의 변화는 알잖아. 근데 역반응이 우세했으니 C의 개수는 줄은 거거든. 그러면 X가 2 됐으니 2로 줄었으니까 C의 몰수 변화는 X-2라고 쓰면 되지. 그런데 이게 바로 전체 몰수의 변화, 이게 C의 몰수의 변화. 이게 바로 뭐지? 전체 개수 이게 바로 C의 개수 따라서 전체 개수하고 C의 개수는 1대2 떨어지는 거네. 됐죠? 그러면 요거두개쓱 곱하면 1 나오니까 그렇죠, 이 값이 1 떨어지면 되죠. X는 3. 그래서 X 구했어요. 기억 끝. X가 3몰. 그러면 C가 1몰 사라졌잖아. C가 하나 사라지면 B는 한개 생겨. 그래서 B는 4몰. B가 하나 생기면 A는 0.5개 생겨. A는 2.5몰 됐어. 그 상태에서 압력 증가하고 출을 뭐출 이렇게 올렸대. 그런데 B하고 C의 몰농도가 같다는 건 같은 몰수라 이거잖아. 그런데 정말 계산 친절하게 B, C 계속 똑같이 해놨다니까 같은 양만큼 변해. 그러면 B하고 C가 같으려면 B 줄이고 C 늘리면 되니까 그냥 이거는 계산할 필요 없이 암산이죠. B 하나 줄고 C 하나 늘면 되잖아. 됐죠? 그럼 B가 하나 줄면 A는 0.5주니까 A는 0.5주로서 2개가 되는 거지. 뭐. 다 했어요. 끝. ㄴ 갑니다. 미흔. 평형 1. 우리 그 몰수로도 평형 상수 쓸수 있고 압력도 쓸수 있고 몰 분율도 쓸수 있는데 이 경우는 평형 1, 2에서 푸피가 다 나와 있잖아요. 10H, 10H. 그럼 몰수 쓰는 게 편하죠. 따라서 몰수로 되는 거식 쓰면 A의 1승, B의... 아이고, 옆에다 옆에 B 써야 되는구나. A 몰수의 1승, B 몰수의 제곱 그리고 곱하기 C 몰수의 제곱 그리고 부피의 반응물 개수합에서 생성물 개수합 빼면 1 떨어지는 거거든. 그럼 그 상태에서 평형 1보다 2가 몇배지만 따지면 되니까 각각 A는 몇배 됐지, B는 몇배 됐지, C는 몇배 됐지. 그렇지? 따라서 니은 보기 갑니다. 앞에 문제 풀이하면서 쌤이 설명도 많이 했고 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몇 배인지로 갈게요. C부터 하죠. C는 몇배 됐어요? 1보다 2가. 1보다 2가. 3이 2 됐으니 3분의 2배. 제곱해줘. 그래서 3분의 2 제곱이니까 9분의 4. 자, 곱하기. A하고 B는 분모에 있잖아. 따라서 비교를 이렇게 해주자고. 1분의 2가 아니고 2에 비해서 1. 그리고 그대로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인벌스잖아요. 역수니까. 따라서 A는 2가 1 됐습니다. 2.5가 2 됐으니 5분의 4. 그거 5분의 4 해주면 되고. B는 4가 3 됐으니 4분의 3 제곱해주라면서 4, 4, 16, 3, 3은 9. 부피는 같으니까 날리고. 요거의 답이죠. 그러면 4, 4, 16, 그 다음에 9, 9 떨어지니까 5분의 1 나오겠네. 니 ㄴ 맞네. 됐죠. 다음에 티귿 갑니다. 티귿. 하여튼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화투는 시간 내로 풀기 어려워요. 못뭐 풀어요. 솔직히 못뭐 풀어요. 그래서 준비는 그만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요거가 할때뭐 전부 다 k 값 계산해서 뭐 v 놓고 10h 놓고 이런 거 하지 마요. 시간 내로 축 힘들 겁니다. 정말 힘들어요. 다음에 티귿 갑니다. y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y는 이거지. 온도 같으니까 평형상수가 같거든. 이런 개념인 거야. 평형상수가 같아 한 배야. 그런데 몰수가 몇배 되는지를 따졌더니 두 배야. 그럼 전체 한배 되려면 너는 몇 배? 2분의 1배 되면 되지 해서 부피가 몇 배인지를 뽑아낼 거야. 따라서 이렇게 할게. 2보다 3이. 2보다 3이. 알겠지? 디귿보기는... 그럼 2보다 3이 C는 분자에 있으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다. 2.5가 2 됐으니 5분의 4. 그래서 A, C는, 미안합니다. 2가 3 됐으니까 2분의 3배. 제곱시켜. 4분의 9. 현재 요거, 요게 몇배 되는지 찾고 있어요. 요게 몇배 되는지. 그 다음에 A하고 B는 분모 있으니까 반대로 비교하죠, 뭐. A는 2가 2.5 됐으니까 4분의 5. 1승이에요. 4분의 5. 다음에 b는 제곱이네. 3이 4 됐으니 3분의 4 제곱시켜야 되니까 9분의 4, 4, 16몇배 됐죠? 4, 4, 16, 9, 9 다섯 배가 됐지? 그럼 전체 곱이 일정해지려면 a 가 다섯 배면 애는 그렇지 5분의 1배 되면 되죠. 그래서 부피는 5분의 1배된 거예요. 이 녀석 부피의 5분의 1 배. y는 2h. 그래서 2.5가 아닌 거죠.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입니다. 됐죠? 예. 하여튼, 문제는 되게 어려운데, 시간 내로 풀기가 어려워, 어려울 겁니다. 시간 내로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걸? 풀 수가 없죠. 아, 근데 복습 겸사로, 아, 이걸 이렇게 보는구나, 저렇게 보는구나 해서, 문제 자체로 볼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특히, 표형상수에서 뭐, 니은보기나 디귿보기 처리하는 것들. 기업보기는 화학 반응식이에요. 화학 반응은, 쌤이 이제 계속 얘기한 것처럼, 뭐, 각각, 뭐, 각각, 뭘수든 반응물 전체, 생성물 전체든, 아니면 전체 변화량이든 간에, 그들의 개수비 활용해서, 요거를 좀 뽑아내시고, 오케이? 요거를 좀 뽑아내시고, 그 다음에 니은디귿은 우리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하시면 돼. 20번 문제는 요게 키가 되죠. 네, 하여튼 여기까지 한다고 고생 많으셨고 어, 이걸로 20번까지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